저 시간에 한번 가자고, 지가 차가 안되니까 내한테 물어보면서, 나도 괜찮다고 해서 시간 한번 맞춰보자 그랬거든 그때 갈때 언니가 늘 이렇게 계시진 않잖아요 어, 어 시간 될때 뭐 한번 맞춰볼게요 승객 여러분, 열차의 승차 신호인 안전을 위하여 객실 내 손잡이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역은 북구청, 북구청역입니다. 내리 육리 오른쪽입니다. 북구청, 시인운동장 뒤집이 대구리 파크 쪽으로 발생되는 이번역에서 내려야 니다